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, 제가 태평소 강의 몇개 올렸었는데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굉장히 많이 봐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봐주실지는 몰랐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 질문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 얘기 좀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세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돌려보니까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세를 좀 태평소 불때 자세를 좀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가 안정되면 소리가 더 쉽게 나고요 태평소는 소리가 한번 쉽게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지법만 맞춰가면 되니까 쉽게 불수 있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태평소 챙기셨죠? 자 태평소 챙기시고 리드 챙기시고요자 태평소 리드에 꽂아 주시고 불 준비를 하는데요. 자 태평소는 이렇게 양손으로 드실, 드신 상태에서 우리가 태평소 요선 있죠? 요 선이 바닥과 수평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. 자, 부실 때 이렇게 부시거나 막 꺾어서 부시면은 소리가 생각보다 잘 안나가기 때문에 요거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모양 입모양은 우리가 애기들 뽀뽀할때처럼 그렇게 입모양을 하시면 안돼요 막 이렇게 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, 이거가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입모양은 입술을 이빨 뒤로 다 보내가지고 씹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 태평소 뒷부분 여기가 자기 입술에 딱 맞닿아야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빨을 물어주시고 이 상태로 부는 겁니다. 그리고 태평소가 자기 잇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계속 이 안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인 상태에서 불면 됩니다. 이런식으로 불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밀어주는 힘이 약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소리가 세기 시작할겁니다 이런식으로 소리가 세기 때문에 꽉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부실때는 태평소는 리드에 따라 다르지만 숨을 많이 먹는 악기에요 그래서 자기 허리를 좀 펴주시고 허리 펴주시고 어깨 펴주시고 몸 곧게 한 다음에 태평소도 바닥과 수평이 되게 맞춰주고 그 상태에서 입문 물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자 요런 상태에서 부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서 있든 앉아 있든 항상 바르게 곧게 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소리 한 번만 내게 되시면 그 다음 진도부터는 쭉쭉 나가실 겁니다 그럼 사장님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